아 어, 잠깐만요 이게 또 오늘 뭐 갑자기 점검이고 요즘 넷마블 수요일에 업데이트 합니까? 자 일단 모르고 들어왔는데 온초의 파편 최상위 마신 찬드라라고? 자이 내용 보러 갑시다 <목소리> 9월 14일 수요일. 수요일에 자꾸 업데이트가 기습적으로 들어오네. 신기한 국민 뽑기 왔네. 원초의 파편 최상위 마신 찬들은 먹겠노 어? 마신 덱이 이제 더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신 한명더 나오면 오젤드가 서브로 들어가고 뭐 하나 나올 것 같다 생각했거든. 아, 또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 뿐네. 아, 야, 이거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자, 일단 필살기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그동. 자, 요런 느낌이고요 모두의 마신 찬드라. 계산 한번 봅시다. 원초적인 힘. 서버에서도 발동 가능하네. 야, 서버에서도 발동 가능하다. 와우. 어, 야, 누가 서버에 들어갈지 골라라, 이건데? 야, 오젤드 서버에 넣을 사람. 아니면 찬드라 서버에 넣을 사람. 취향대로 하세요. 요런 느낌이고요 자, 봅시다. 일단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특정 아군 영웅이면. 자 특정 아군 뭡니까? 마신종족이나 개그맨을 가진 영웅 자그 특정 아군 영웅이면 모든 아군의 관통률이 40%가고 증하 관통률 40%가 증 합니다 여러분 관통률요 자그 다음 특정 아군이 적군 공격 시 적군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한개당 주피가 10%씩 최대 3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자요거 제가 뒤에 좀 읽다가 어... 택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자 일단 스킬 한번 봅시다 익스터미네이트, 익스터미네이트. 트레이, 선멸의 빛, 단일 적군의 버프 효과와 자세를 해제하고 공격력 400% 피해를 준다. 어, 뭐 이성 붙이면 해제도 되면서 때리겠지 어, 그런 스킬이 끊었고 자 허리 자르기 허리 자르기 중요합니다 허리 자르기 모든 적군에게 홍경이 250% 관통 피해를 준다 관통률 3배 증가 자 뭡니까 어 전체 관통기입니다 여러분 전체 관통기 근데 어떻게 된다고? 관통률이 40% 증가해요 마신덱으로 짜면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건 뭡니까 암멜이랑 둘이 관통기 두개두장 쓰면 은 옛날에 관통 덱 메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저는 일단 당장 관통 두 장을 써보고 싶어요 관통 두장 던지면 앞메일거 하나 허리 자르기 하나 두개 던지면 뭐 옳킬은 안날 것 같은데 뭐 거의 걸려야 될 거거든요 상대들이 걸려야 된거 이제 페스타가 하나 마무리하면서 뭐 얄랑얄랑하고 추대때뽑보면 되는 거라 어? 이미 경기 기울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혹은요, 요두 번째, 아그 이게 관통률 개성은 그쪽이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특정 아군 영웅이 적군 공격 시적군에 걸린 디버프 효과 한 개당 더 때리는 거 요거는 선멜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멜이랑. 그래서 역시나 멜리의 스승님답게 안멜이 오든 선멜이 오든 둘다 받아주겠다. 느낌 뭡니까? 어, 안멜이 오면 관통률에 힘을 실어주겠다. 선멜 도련님이 오시면은 디버프 효과당 주피로 어, 이게 보자해 드리겠다. 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필살기는 뭐 그냥 그 뭐고 어, 단장 멜리 같은 느낌, 그냥 버프랑 자세 해제 있고 어, 1인기 딜 주면서 1인 기절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서브에 찬드라를 서브에 넣겠나, 오젤드를 서브에 넣겠나? 오, 내가 보기 둘다 괜찮아, 둘다 괜찮아, 둘다 괜찮아. 오젤드는 전체기 피해 주면서 감염 시키놓고 이렇게 막 해나가는 스타일이고 어, 찬드라는 시 그냥 전체기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취기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패가 잘 떠가지고, 암멜 뭐 거두 장, 허리 자르기 한 장, 이러면 내가 올킬. 암멜 거 한, 어, 암멜 전체기 한 장, 허리 자르기 두 장, 이래도 올킬. 그런 느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굉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뽑기 리스트 확률은 0.5%입니다. 확률은 나쁘지 않고요 어, 6 0 0 0장이에요 요거는 상당한데, 이거. 자, 이거 뽑기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 업데이트 한번. 중요한 내용 한번 추해봅시다신규용 나오는 게 가장 중요했겠고, 그 다음 신규 콘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저씨, 어, 코스튬도 좀 나오겠고. 신규 아티팩트 나오겠고요. 자 세트는 재앙 쪽입니다. 재앙 아군 영웅이 생존해 있으면 기본 능력치 앰퍼 증가 받는 비해 앰퍼 감소. 자 최대로는 기본 능력치 5퍼 증가 받는 비해 10퍼 감소. 어, 아무래도 재앙 대기 지금 요즘은 좀안 보이죠? 힘을 좀 실어주려는 그런 아티팩트다. 네, 과연 이걸로큰 변화가 있고 큰 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모른다.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싸움 축제 시즌 12. 시즌 룰 일, 시즌 룰이 나오게 됐습니다. 안군 영웅이 단일 스킬로 주는 피해가 30% 증가. 3주간 적용이 되겠고요그 다음 주차별 전용 규칙이 이번에 좀 적용이 되겠네요. 이것도, 내가 <웃음> 또 까먹고 막할것 같은데, 어, 지금 받아봤죠. 어차피 까먹고 그냥 지나가자. 하여튼 이런 게 있, 있다. 그 다음에 시즌 순위별 보상 해가지고, 오, 요거 와이요 그때 한창 할때안 받고 지나간 사람들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오. 정해전 순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웅이고, 어, 하나 받아 놔야 되겠다, 일마, 이번에. 자, 신규 패키지입니다. 자, 러런 패키지가 나오게 되겠고, 자, 시스템 개선에서요좀 편안해 보이는 게 마수전 여기서 성물 제작 버튼이 따로 생겨가지고 눌리 보면은 어, 이 성물 일마들이 쓰는데 만들었는가, 어, 뭐 재료가 있는가,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나 봅니다 한 눈에. 그다음 에 인연 정보 개선인데 인연 붙일라 할때 어, 미리 그 스탯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미리 볼수 있다. 어 편하다 이거. 어딱 눌리보고. 투급이 제일 많이 오르겠다 싶은 애를 붙일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이벤트 어, 하나 또 빠지면 섭섭하지 어, 출석 이벤트입니다 어, 7일차까지 출석만 잘하셔도 다이아가 20개 20개고 목걸이는 3개 어, 이거는 지금 월말 업데이트가 아닌데도 이 정도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월말에는 또뭐 좀 기대할게요 내마블더뭐 있지?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땡큐 땡큐 7개 제왕 응원하기 이벤트 자 이거 어떤 스타일인 줄 알죠 이거 막 만들어 가지고 엄마들한테 응원하기 막 주면 재화 챙길 수 있는 상당히 좀 재화들이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원해 가지고 와 카드 색깔 이쁘다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코스튬까지 잘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스페셜 재앙전 신규보스 모노가 등장합니다 모노 두드이패야 되겠다 어, 좀칠것 같은데, 어, 각성 모노라가 좀칠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아마 공약을 찾아내서 잘 두드리팰 거라 생각합니다. 두드리배 가지고, 오, 또 푸짐한 보상들이, 푸짐한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튬까지 푸짐하게, 와우 푸짐한데, 진짜? 한번 싹 받도록 합시다 그 다음 또 짐보스가 나옵니다 사리 천사 사리엘이 나오는데 오 잘생겼어 오, 사리엘 오, 강력한 새로운 짐보스 사리엘에 도전하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어쨌든 두드리 패야 되겠지 두드리 패가지고 어, 짐보스 시즌 상점, 싹, 와하우. 현란한데? 어? 지금부터 고급 재화들 다 들어있습니다. 상위 5판에 들어야 되네, 이번에. 5판에 들면 싹다 받아 챙기겠고. 아이고, 이번에 약간 조금 빡세게 해야 되는 느낌 좀 있습니다. 어, 또짐보스 스코어 보상. 이건 누적 보상이라 많이만 돌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 짐보스 시즌 상점. 요것도 많이만 돌면 다 받아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요정도입니다. 그래도 제일 기대되는 건 역시나 찬드하네요좀 이따 봅시다